안녕하세요. 3D픽스입니다. 저희가 드디어 유튜브 첫 번째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. 저희가 솔직히 <웃음> 많이 부담스러운데 어, 또첫 영상이다 보니까 떨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영상을 올리게 되는 원래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 콘텐츠는 어, 왜 사람들이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폐어있고 혹은 부서져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데 이걸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또 기능상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두면서 지나가고 그럴 때마다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어 또저기 사는 사람들은 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지나갈 때마다 또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생각한 게 여기를 좀 변화를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일단 그런 부서진 부분을 열심히 찍습니다. 이렇게요. 이렇게 또 이렇게. 이렇게 찍는 이유는 어, 3D 모델링을 일단 해보려고 요 3D 모델링을 해서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찰칵 찰칵 찰칵 이런 식으로 찍습니다. 이거 없어요. 그리고 이 사진을 가지고 집에 와서 3D 모델링을 합니다. 그러면 저 부분이 3D로 남겠죠?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지나가는데 그렇게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. 기대해 주시죠